본 이름을 한번 지금 불러보세요. 속으로.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? 관찰해보세요. 아무개야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? 속.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? 다 참나에서 나옵니다. 이 시공을 초월한 순수 알아차림에서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음. 마음의 작용들이요. 다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 사라져요. 이걸 하루 종일 관찰하고 있으면요. 요게 이제 선이에요. 이 먹고 하고 계시는 게 이게 본질인데, 이거 모르고 이 먹고만 하고 계시면 하루 종일 하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. 내일은 어찌할꼬, 이 마음이 들어요. 근데 이 먹고가 제대로 들어가면 생각, 감정, 오감이 어서 나왔는가, 거기가 뭐냐 하는 게이먹입니다 어서 나왔지, 아무개야, 방금 이말 어서 나왔지, 자, 어디로 사라졌죠?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면요, 그 자리 바로 알수 있어요. 더 쉬운 게 몰라예요. 모른다고 하고 계시면 바로 그 자리거든. 몰라. 하면 딱그 자리입니다. 이 자리를 일별하고 친해지고 이 자리에 들어앉아야 돼요. 이렇게 살아가시면 울고 웃는 이런 달빛의 작용들은다 있어도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가 이걸 다 제거한 뒤에 태양이 아니라 일단 무시를 한번 해보시면 참나를 만나게 되고 참나가 드러나면 달빛들의 작용도 오히려 즐길 수 있다. 태양빛의 변주죠. 재밌죠 그 아, 태양이 이렇게도 작동하네, 이렇게도 될 거야. 다 재밌어요.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있어도 질투도 웃긴 거예요. 질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질투도 참나에서 나온 거잖아요. 참나에서 이런 마음도 나오네 하고 바라보시면요 이미 이게 무해해져요. 해로움이 없어져요. 그냥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재밌는 마음인 거예요. 나한테 이런 마음도 있구나.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참나의 다양한 작용들을 즐기게 돼요. 남들이 볼 때는 막 추잡스럽다는 마음도요. 또 참나로부터 나온 겁니다.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니까요. 야, 이 마음은 왜 존재하는지,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, 이걸 해롭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다 나옵니다. 하나하나. 하나. 이러면서 이제 도인이 되는 거예요. 참나랑 함께 지내면서 도가 시작되지 참나랑 못, 아직 못 사귀면요. 지금 예비단계만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. 저 초등학교 들어가야지. 아직 준비가 안 끝나서요. 유치원을 막 몇십 년씩 다녀요. 이젠 초등학교 들어가야지. 아직 제 양에 찰 만큼 유치원 생활을 못한것 같아요. 그런 게 아닙니다. 들어갈 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. 참나랑 만나줘야 돼요.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날 만나는 게 아니에요. 참날을 만남으로서 해결이 시작되는데 예비단계에 너무 목숨 걸다가 참나를 정작 못 만나면 예수님이 말한 바리세파밖에 안 돼요.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은 안 만나고 계속 자기들끼리 경쟁해요.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.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. 성령에서 나온 율법이라야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못 만났는데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요. 유치원 생활을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도전합니